전화 한번 해봐 여기다 전화해봐 뭐? 어차피 까라고? 어차피 까래? 내가 갈까? 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롤 강의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킬각이죠? 더을 써주고 이거 해주고 해주고 저거 받고 공포 걸어주고 자 이러면 이득이에요 그 자식아! 어 이 자식! 아아! 공포아 야! 이제 다 하나! 공짜자아이가 없네... 저거 둘때한번 싸웁시다. 피해주고! 피해! 야아! 공폼을 걸고 피해! 피해 빼고! 아니 뭐해! 아니 뭐하세요! 실수? 네. 아그다음개 아, 네. 걔가 몇번 받아주는데! 어, 뭐해! 빨리 죽어! 아기아치했습니다니 <놀대> 아니, 아군 아니, 아니, 니다와진니 <놀대> 너무 심하네! 니아이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 와 진짜 너무 심하네 여기 아래 뭐 있어? 가자! 자 공포 공포 공포 공포! 공포! 아, 다 했다! 하이퍼 아, 다 해줬어! 마무리해! 아니 얘이제 뭐하냐 진짜 합류를 해! 합류를! 합류를 해서 싸워! 대박. 라임 밀어주고 아래쪽 와드 막으면서 우리 정글 시야 밝혀주겠습니다. 라임 밀어넣죠? 었 안녕하세요 어그 다음에 가정 가기 때문에 같이 가줘요. 이게 바로 탑유저예요 이게 이게 탑 유저입니다. 와있죠? 자 갑니다. 크게 도어어나 이쪽으로 갈게요. 갑니다. 자공포한을 걸어주고 탑 차이. 탑 차이. 받아먹어. 그렇지! 야다 죽여! 탑에서 풀어주니까 바텀에서 이게 이거야. 탑에 주도권이 있으면 네. 네. 그러면 바텀 풀어 어렵지 않아. 뭐라고?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이거거든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뭐 얘기지? 안안안난 같이 쓰기 싫단 말이야. 아이가 좋다. 이 새끼가 갔다. 다다다다 죽여. 아, 아까며 어떨 아, 수 있냐? 나 다빈아. 그래. 자, 들어습니다 여섯 신다 신어. 불날수다 너, 너 잘하는 게 아니야. 너도 너 잘하는 척해. 너굶잖아이 새끼야. 어? 일로 와. 이거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그 뭐하는 애들이야? 나 클랜이야. 이거 뭐해? 공연해. 아, 이리 와. 음. 맞아, 뭐해, 삼비를 미친년아 삼비야 아, 뭐해? 아 삼비야 뭐해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? 아 진짜 이거 뭐하는 뭐 놈이야? 아 진짜 뭐해! 자자 크레딧 사법 갑니다 미리 양보해달라 해서, 양보해줬어요. 야, 3렙대, 3렙대, 3렙대. 아, 뭐해? 아니, 뭐해? 아니, 탑 진짜. 야, 바텀뱅이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. 야, 야, 야, 야. 차별뒤 뒤, 뒤, 뒤. 빽뺏뺏뺏 야, 으잇. 어, 야. 차별 뭐해? 아니, 왜 그래, 왜, 왜 그래? 아니, 3렙을 기다려, 3렙. 어? 야, 둘 뭐해? 불이 뭐해? 아니, 불이 막뭐 바텀이야, 왜 그래? 아니, 그럴 거면 서포트가! 아니, 미드, 양발 달라가지고. 아니, 이거, 아, 진저 게임이. 아, 진짜 짜증나. 전화 한번 해봐. 야, 너, 너 여기다 전화해봐. 나 마찬 까야겠다. 야, 마찬 까자. 죽어. 자, 그래. 응. 나 마랑인데, 아니, 나 녹화 중이고. 나 마랑인데, 진짜 마찬 까자. 아쟤 맞자 한번 까보자 진짜! 아쟤 한번 까겠네이 아... 뭐? 맞자 깔라고? 맞자 까? 래 내가 갈까? 여보세요? 여보야 들려요? 니가 왜박지 내가 박혔지? 아 목소리가 아니면 나올 수 있지? 아 진짜 짜증나네 야, 나이니비에 잘하는 상관이 없어! 네가 뭘! 나 초메커도 상관없어 네가애니비 어. 애니비야 좀친네 일단 저파 던져서 미안하다고 팀한테 했어 어? 안해 난 안해 나는 너 같은 애들이랑은 안 연락 안 해. 너몇 살? 스물여섯 살? 스물여섯 살 처먹고. 오케이. 이기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어! 여덟. 이루와 너이거 어떻게 기다거든가저시기저 시비 시뭐저시까지이루 그래, 가가 가가 가방 가방 너네 뒤에서 든든하게 아, 저거 바로 달바다 아, 가! 가! 난 가! 가! 정수리 정수리! 됐대, 여기까지. 그렇지, 오얘뭐야 이거 큐? 정수리 정수리 정수리 정수리 도망 그렇지 않아. 와와와와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자 간다 가간가나가 나가 누가 나가 나 없어 아이 아 아니 진짜 대머리 뭐해. 아 대머리 소환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아라한다 진짜. 아이들이 1 0이라고 하는거야 에 말중의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중 중에...